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제품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 실크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영상으로 올리질 않았는데 오늘 메이크업 제품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자, 에뛰드 픽스앤픽스 픽스 프라이머 제품을 이용해서 코에 요철 부분, 모공을 조금 채우고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메꿔준다는 맷돌 맷돌 돌리는 느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구매하고 이제 뜯어보니까 한 사주 사고나서 2주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쿠모라는 브랜드고 라지 테이퍼드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 이 인조모 브러쉬예요 여기 써있는 공룡 쿠모 클라우드 브러쉬 시리즈는 천연모 그 이상의 부러움을 사랑하는 독일제 최고급 인조모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광고 영상이긴 했는데 되게 심박하게잘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브러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물고기 모양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튼튼하고 모두 되게 탄력이 탄성이 있고 두께감이 있어서 아마 지금 바르진 않았는데 되게 바르기 쉬울만한 브러쉬인 것 같아요. 제형부터 좀 보여드리면 되게 촉촉하게 발려요. 근데 약간 옐로우기가 있네요. 그 소량만 이 정도 이 정도만 발라서 올려줘보겠습니다. 되게 신박하게 막 이렇게 바르시는데 엄청 잘발라 자, 발라볼게요. 이거 냄새 되게 좋다. 브러쉬.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펴 바른 결과입니다. 와 이거 엄청 괜찮다. 이게 이렇게 모가 이렇게 두꺼우면은 이모 안에 파운데이션이 많이 많이 붙을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고 정말 결안 남고 되게 잘 발리네 보송보송하게 한번 더. 올려서 커버를 해줄게요. 자, 자 티가 많는 이마는 조금밖에 안 올려서. 한쪽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자세히 제가 카메라 가까이 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원래 파운데이션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이 많이 남는 편인데 지금 결이 거의 안 보이시죠? 자, 저는 라지 테이퍼드 파운데이션 브러쉬고요. 이 가격은 38,000원이네요. 두께감 있는 것들은 가격이 좀 나가는데 싼 가격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퀄리티 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꾹꾹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